<웃음> <웃음> 술을 먹으러 가기 전에 취했구나 <웃음>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까? 아네 많이 많이 많이 요아 지금 내 얼굴 감상하고 있어 왜? 뭐? 그래?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보는 거지 그러기엔 너무 각도가 재수없었는데 뭐가? <웃음> 잘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 어떡해 아유, 무슨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웃음> 이렇게 했지 그냥. 아 나는 내가 잘 생겼다고 생각을 하. 네? 그게 다야? 음. 음. 지가 많다이어이형따라는 음. 아, 음. 아, 거야? 완전 음. 어. 먹고 맞아. 어, 아, 내가 이러려고 살았다 커피를 좋아하고 음. 맛있어? 물 물어 빨리 아주 진짜 대박 맛집을 찾아냈어 맛있는 안주랑 먹으니까 술이 veled. 아주 쑥쑥 들어가네.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지금 이촌 한강공원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노상깨기 <웃음> 저기 한강 봐 우와 멋지다 아 이게 날씨가 풀리니까 노상도 하고 좋구만 밤에 또 그치? 맞아 근데 다 이, 이런 낭만 하나씩 있지 않나? 한강공원에서 밤에 여기 저희 집 앞인데 집 앞이라는 것도 강조하는 거봐 <웃음> 자기 오늘 취해서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너 취하면 놓고 간다? 난막 업고 가고 그러는 남자친구 아니야 그럼 이렇게 안아줄거야? 아니 나 여기서 자? 자야지 못가면 나 이렇게 다정한 남자친구 아니야 미안 아기야 뭐해? 아까 힘을 다 써가지고 어디에? 손 나, 씻었잖아 나도 나도 올라가 이제 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옛날에 아. 저런 거 잘했는데 옛날에? 그때는 체중이 무, 가벼우니까 할수 있네 지금도 가벼워 아닌데 나한테 먹으 뭐가? 고구마 스틱이 아까워서 자기 떼우잖아 웃으면 <웃음> 인사요 진짜 맛있겠다 그 네. 먹어봐 자기야 약간 <웃음> <웃음> 더 알지? 뭐? 구원에서막 놀다가 근데 어. 라면 먹을 수있 <웃음> 비유가 쩔어 <웃음> 아니, 지금 우리는 이 어둠 속을 뚫고 지나가서 집으로 가고 있다. 지금 시, 시각은 모르겠다. <웃음> 이 길이 제지딱이 <웃음> 아, 멈췄으면 좋겠다. So,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 o d y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 도지 않아, 말할 수있어 그려지지 않아, 함께 썼던 추억과 그만둔 말들이 아쉬워서. 전하지 못할 말들이 미안해.